낚시TV 정감독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 낚시대 채비법 중에 하나인 봉돌 매듭법과 초리대 묶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초리대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봉돌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봉돌을 묶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낚시인들마다 선호하는 매듭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어, 이 방법은 팔로마 노트라고 해 가지고 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요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아요 튼튼하고 어, 뭐 원줄이 끊어지는 얘가 흔치 않아서 즐겨 쓰고 있는 매듭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원줄이 있구요. 여기 봉돌이 있습니다. 자, 원줄을 매실 때는, 어, 봉돌이 매듭이 끝나면 그 자투리 부분이 발생이 되죠. 그 자투리 부분이 에,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줄을 매실 때는 감안을 하셔서 좀 넉넉하게 잘려나가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매시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어, 왼손 이 부분 쪽에 매듭을 하고 싶어요. 어, 봉돌을 메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잡고 바늘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접어주시고요. 끝 부분을 꼭 눌러서 자 봉돌 고리에다가 원줄을 끼울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눌러주시고 고리 부분. 원형 고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우기만 했어요. 자 원줄을 두겹으로 다 접은 다음에 그 줄에다가 봉돌을 봉돌고리를 끼워주기만 했습니다. 뭐 이건 거의 90%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웃음> 아닐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자 끼운 봉돌을 원줄을 이렇게 한번 묶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네. 묶고 이 끝부분, 끝부분을 봉돌을 통과만 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끝부분을 봉돌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줘요. 그리고 원줄을 두 겹으로 잡은 원줄을 서서히 당겨 주면 이렇게 끝나는 채비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달, 당겨주고요 원줄과 자투리줄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채비가 완성이 됐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던 팔자 고리 매듭을 했는데요 그 고리를 하다보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 고리 부분에 목줄이 이렇게 자꾸 올라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떡밥을 달거나 지렁이를 달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그 고리에 걸리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요 매듭을 하게 되면 자 이제 자투리 줄을 잘라볼게요 자 잘라주면 자 깔끔하게 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원 목줄이 여기에 올라탈 확률도 줄어들고요.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면서 심플한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게 원줄을 강하게 묶는 방법입니다 봉돌에 묶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가지 더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한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했다기 보다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줄입니다. 왼손 음, 엄지와 검지 부분을 이렇게 접어줬어요. 원줄을 두 겹으로다가 두 줄로 다 이렇게 겹쳐줬죠. 여기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자 겹쳐진 끝 부분을 음, 봉돌 고리에 딱 끼워줍니다. 자 봉돌 고리에 끼웠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묶어요. 아까도 묶는 방법. 이렇게 그냥 묶었었죠. 자, 묶기 전에, 요거 묶기 전에 밑에 있는 고리를 반바퀴만 비틀어주면 됩니다. 자, 반바퀴만 이렇게 살짝 비틀어줘서 통과. 아까는 그냥 묶었지만 지금은 살짝 반바퀴만 비틀어서 통과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팔자 형태의 예, 형태가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전과 동 똑같아요. 요 끝부분을 봉돌에 통과만 시켜주면 됩니다. 다시요. 봉돌에 통과 자 이렇게 해주면 당겨주고요. 톡톡톡톡 톡톡 톡톡, 톡톡. 이렇게 당겨주고 원줄하고 같이 당겨줍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음. 자 이렇게 쫄라졌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이렇게 반바퀴를 비틀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강한 매듭이 되는 되는 현 상황이에요. 역시 이 짜투리 부분 커팅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 간결한 봉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더 강한 매듭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는. 상황이 음, 연출이 됩니다 좀 인장력이 강해지는 그런 원줄 매듭법 봉돌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가지 팁자 지금 그 자투리 줄을 자르긴 했는데요 바짝 자른다고 해도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부분이 발생이 되죠 자 요것도 사실은 그 합사나 이런 목줄을 사용하게 되면 어, 합사가 물에 봉돌이 안착되면서 따라내려가다가 이쪽에 걸리는 상황이 조금은 발생이 돼요. 이 부분도. 아, 그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 깔끔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원줄 에다가 이렇게 찌고무를 끼워놨어요. 케미고무. 케미고무를 끼워놨어요. 자, 케미고무를 거꾸로 끼워놨는데요. 케미고무를 끼워놨던 케미 고무를 쭉 해서 고리 부분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제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매듭이 깔끔하게 된 봉돌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걸릴 일도 없고요. 어, 다시 또 워낙 또 튼튼한 매듭이 됐기 때문에 줄이 터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채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거 어, 케미 고무를 거꾸로 끼워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거 하고 아까 매듭할 때 반바퀴만 돌려서 고리로 빼주는 방법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튼튼한 매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줄채비법 두 가지 중에 봉돌 매듭법 오늘 말씀드렸고요 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어,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비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ST 정 감독입니다.